안녕하세요. 탐욕으로 인해 망가진 저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은행의 적금, 정기예금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저축은행에서 일반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는 걸 알고 여러 군데 저축은행의 금리를 확인해 보니 0.2%가 높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였습니다. 한 푼두 푼 모으며 회사에 다니던 제가 유학을 결심하고 유학 준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펀드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유학비용이 풍족하지 않던 저로서는 반신반의하면서 3월경 펀드에 350만원을 임의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원금 포함해서 2배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일해서 유학비용으로 모은 돈 9천만원 정도를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결국 5월경 5,5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없던 저는 결국 생활을 위해 환매할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로 500만원을 제외한 5 0 0 0만원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 5천만원과 매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총 1억원 정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주식은 폭락을 하고 결국 증권사로부터 반대매매까지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어제부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정확하게 200만원이 남더군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실수였던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물론 제 자신이겠지만 애널들의 말과 증권사의 리포트만 믿고 투자를 했던 저로서는 원망과 한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제가 꿈꿔왔던 유학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집에서 공부하면서 유학 가겠다고 부모님께 큰소리 치던 저는 이제는 집에서 반만 축내는 아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아버님이 실직하셔서 대학을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던 저로서는 유학만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받는 것은 손실만 더 커지게 할 뿐입니다. 또한 욕심내지 말아야겠지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자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부탁해 왔습니다. 박사는 바쁜 와중에도 뿌리치지 않고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니며 강연을 하였습니다. 30회 이상의 강연을 한 어느 날, 전속 운전사가 박사에게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상대성 원리에 대한 강연을 30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연일 강연하시느라 필요하실 텐데, 다음번에는 제가 박사님의 양복을 입고 강연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박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순순히 그 말에 응했습니다. 다음 대학에 도착하기 전에 둘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박사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는 운전사가 앉았습니다.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의 강연은 훌륭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의 움직임까지도 진짜 박사와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친 가짜 박사는 많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식이 높은 것 같은 교수 한 분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사람은 가짜 보다 진짜 박사 쪽이었습니다. 운전사 복장을 하고 있으니 나서서 질문에 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상의 가짜 박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군요. 그 정도는 제 운전사도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박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 여보게 이분의 질문에 대해 어서 설명해 드리게나 그 말에 진짜 박사는 애아해하는 청중의 눈길 속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의 설정은 입장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인데요.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좋은 자리에 앉아 고민 없이 살것 같았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낯선 상황에서 자신이 대처하는 일들은 모두가 생소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생소한 분야에서 처하는 능력은 임기응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많은 요구가 나를 발전시키고 나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것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위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사고를 일깨워주지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일들이 누구 하나에 빠짐으로 생겨나는 구멍이 있을 때 시스템은 일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번득이는 머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머리를 자주 감고 기름칠을 하고 시동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설정은 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만 캐스트 어웨이란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주인공은 비행기 추락을 당하게 됩니다. 탑승한 승객의 생산은 신만이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파도는 주인공을 무인도에 실어다 줍니다.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섬에 홀로 남겨지고 먹을 것 풍부하고 조용하고 한적하며 살기 좋은 섬. 처음 얼마가는 해피할지 모르나 곧 고독이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섬이란 설정은 대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의 휴식처 같지만 그곳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물체에 대구공의 이름을 붙이고 생명을 불어넣어도 보지만 결국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삐용의 후회처럼 배를 만들어 탈출에 성공하여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지만 자신을 반긴 줄 알았던 애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남의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곳이었는데 그곳엔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주인공은 또 다른 소포를 배달하기 위해서 다른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임기응변의 재치 즉 순간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것이고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동시에 내가 아닌 타인의 사고를 경험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것은 살면서 만나는 여러가지 상황을 좀더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